What? <laughs> 쌈장을 바른 브레퍼스트 샌드위치랑 아보카도 토스트랑 시켜봤습니다. 이 커피는 민트를 살짝 섞은 커피인데요. 여기는 음료가 맛있어요. <웃음> 민트 섞인 커피맛이야. 근데 민트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쌈장을 바른. 이거 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음. <웃음> 맛있어요 저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에요 <웃음> 망했어 저 유튜브에 너무 뚱뚱하게 나와가지고 저 지금 진짜 하루에 계란 하나 토마토 다섯 개 고구마 하나 이렇게 밖에 안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음 맛있어 이거는 아보카도 토스트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지? 음! 제가 와서 한국분들이 온거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외국분들 항상 많이 오시는데, 쌈장마른 샌드위치, 고춧가루 뿌린 아보카도 샌드위치. 신기한데? 웃기지 않아요? <웃음> 아보카도 맛있지 <웃음> 참기름이 들어간 것 같아 <웃음> 저는 소호에서 가장 잘나가는 커피숍 그리고 가장 잘생긴 분이 운영하는 NOW OR NEVER 드디어 네. 이름이 었어요네 <웃음> 네, 우리 장세환 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본인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소개 드리면요 한국에서 사회생활 조금 하다가 여기서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어또 일도 하다가요 별로 재미 없어서 <웃음> <웃음> 그만두고 시작한 게 이제 커피 배웠는 그 시작한 게 커피인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 바리스타부터 시작해서 지난 2015년 초부터 했으니까 이제 어꽉 채워서 6년 좀 됐죠 그리고 저희 샵을 열게 된건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맨하탄 소호에서 Now or Never 커피라고 지금 운영 중입니다. 네. 네. 잘생겼죠? 에휴. 아나운서였어. 흥언지 마세요. <웃음> 창피하다니까. 아, 왜 창피해요? 그냥 뭐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워낙 많이 다르고 아니요첫째 똑같아요, 똑같아요. 둘째는 뭐 옛날이고, 뭐. 어 지금. 지금, 나우. 예. 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피숍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래서가 아니라 <웃음> 뭐이 일저일 일막 <웃음> 하다 보니까 <웃음> 네. 그런 그 갈등 겪잖아요 모두가. 그쵸. 이거 그만둬야 될까 지금? 또는 음. 이거 이제 별로 재미없는데? 아니면 다른 걸 해보고 해볼까? 보고해뭐 이럴 때 그게 모토가 된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때가 없다. 음.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저야말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랄까요? 음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생각했던 게나 o w or level. 그래서 샵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네. 여기 샵이 그 되게 독특한 것들 많잖아요. 이런 예술 작품들도 걸려 있고 요 음.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예술 작품 어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가치는 커피하고 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 이제. 예, C로 시작하는 세 단어인데요. 네. 어,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모집을 합니다. 작가분들, 로컬에 계시는 분들, 뭐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커피는 저희가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음. 어, 제일 첫 번째 항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커뮤니티를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항상 이제 고민하고 이제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도 이렇게 좀 전시도 해주시고 네,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카페가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그래. 음료도 되게 맛있잖아요. 네, 네, 맛있으면 더드시죠 예? 아니 맛있어. <웃음> 이런 메뉴 개발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 보통 어, 뭐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보고 마셔보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음. 어 이거 됐다 준비됐다 저희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면 네. 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리고 저희 매니저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분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어 아, 매니저가 누구? 어, 저기 아 저기 지금 이에 하는 분인데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이게 음식이 되게 네. 독특해요 여기 그 한국 들국이안 오시잖아요 사실. 외국 분들은 국의안 오시죠.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적인한국적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의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국에한 네, 아 그래서 오히려 아 그분들은 이제 여기 사실은 뭐랄까요? 뭐 백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한국하고는 전혀 이제 거리가 먼 친구들인데, 네. 오히려 한국 문화 요새 많이 또 핫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쌈장을 발라보는 게 어떻겠냐? <웃음> 그래서 뭐 말이 되냐? 이제 저는 그러, 음. 그랬는데, 막상 그렇게 시도를 해서 출시를 해서 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좋아하셔서 아.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데고춧가루하고 저런 네.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그 친구들이 제안을 해서 글쎄 해보자 라고 네. 이제 저는 뒤에서 이제 백업해주는 역할을 네. 많이 했는데 그것도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다 드신 거 보니까 뭐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쌈장 바른 거는 사실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웃음> 저, 저, 저도 네.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 그 생각보다. 약간 진짜 쌈싸 먹는 맛 삼겹살에다가 이렇게 쌈장 찍어 먹는 베이컨이 있어서 네. 어, 어. 그래서 왜 사실 이렇게 그 미국 스타일의 샌드위치 먹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샌드위치 배부르게 먹어도 밥 생각 조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쌈장이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좀안 나네. 좀 포만감이 생기는 거 그것도 그렇고 어. 이제 뭐 진짜 쌈싸먹는 그런 어, 느낌 그런 네, 고기하고 곁들여서 네. 그래가지고 어우, 좋다 이거 해보자 이러니까 지금 뭐 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좋네요 네. 그래요 여기 근데 영업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8시부터 4시까지만 하세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이제 그전에는 아침 7시에 열어서 저녁 6시까지 했는데 음. 이제는 뭐 여력이 솔직히 없고요. 음. 전에 같이 일하는 분들도 뭐 몇분 나가셨고 그래서 음. <웃음> 항상 그게 이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구나. 네. 오, 가게가 분위기가 제가 몇년 전에 왔을 때랑은 네.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여기 그 레코드 있고 네. 그랬었는데 네. 저렇게 풀이 생겼고 네. 로고도 바뀌었잖아요. 그럼요. 네. 음. 왜요? <웃음> <웃음> <웃음> 그때 오셨을 때랑 네. 지금 오셨을 때랑 어떤 것 같아요? 비교를 한다면 어, 어떤 때가 더 좋았다 뭐 이렇게 아니 그때도 되게 음. 독창적이고 좋았고 음. 지금도 되게 괜찮은데 음. 지금 약 약간 뭐랄지 요즘 젊은 세대 취향에 맞춰서 간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죠. 여기에서 네. 되게 네, 네.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네. 여기서 어. 사진 찍었는데 진짜 잘 나왔어요. 네. 네. 오시면 일단 여기 네, 그런 건데 뭐 저희가 그걸 뭐 이렇게 고의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한건 네. 없지만 저 로고도 우리 매니저분이 이제 다아 해주신 거고 같이 이제 네. 진짜 한 곳을 바라보고 그래서 네. 그런지 더 이렇게 막 시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음. 여기 있는 캐비넷이나 저 밖에 있는 네. 아웃도어나 이제 제가 다 짰어요 허어. 진짜로 야 응. 코로나 때막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이러면서 막아 진짜? 네, 막 마음 그 수양하면서 끝까지 해보자 그런 아니 느낌. 코로나 때 되게 많은 일을 하셨네 그 소방서 찾아다니면서 커피랑 다 배달하시고 네.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네. 저 많이 알죠. 네. <웃음> 어 그런 어. 것들 몇, 몇 군데나 다니셨죠? 제가 어, 이제 조사해본 바로는 2 0 8 군데가 있어요. 에? 뉴욕 전체 시라고 하면은 다섯 개 보로가 있죠. 에? 퀸즈, 브롱스, 맨하탄, 스탠튼아일랜드 음. 그리고 브루클린 음. 이렇게 해서 208 개가 있는데 제가 한150 군데 다 갔어요. 150 군데 다 못하고 이사가는 거라. 커피를 이렇게 또 갖다 드리고 힘들 네. 내시라고요. 네. 다 고생하니까 힘들시기에 네. 그런 일도 하시고 저것도 다 짜시고 네. 둘째도 하시고 네. 많은 일을 하셨네요. <웃음> 네. 커피 돌아가는 소리 너무 포기하고 음. 싶을 때가 많았죠. 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 하실 텐데 지금도 사실 뭐 힘이 덜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기아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좀 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이 여기에 사장님 잘안 붙어 계시잖아요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웃음> 그렇죠. 진짜 여기 네. 오면은 항상 안 계시면 어디 갔느냐 물어보면은 여기 잠깐 본래보러 나갔다고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십니다 잔돈 바꾸러 다니고 뭐 우유 사러 갔다 오고 뭐 이제 재료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하고요 여기 제가 나오는 나라 안그러는 날은 이제 뭐 집에서 음. 또 볼일도 음죠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유튜브 저희 채널을 보시고 네. 혹시나 기회가 닿아서 네. 찾아오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주소를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주소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거 보고 오시는 분들은 음. 제가 화끈하게 쏠 테니까 네. 이거 오. 보고 왔습니다. 오. 그러면 제가 무조건 저 시원하게 네. 뉴욕미니 오. 보고 왔어요. 이렇게 싸드릴 얘기하시면. 테니까요. 뉴욕미니 네. 보고 오시는 분들 꼭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희 주소가 어, 30 그랜드 스트리트 이거든요. 30 그랜드 스 e 리트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뭐꼭 여행 오시거든한번 음, 다녀 주시고요. 음, 맨하탐 소허에 있습니다. 네. 보셔가지고 뉴욕맨이 보고 왔어요 네. 잘생긴 사장님 어디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제가 혹시 없거든 저희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웃음> 우와 꼭 해드리겠습니다 약속 우와 네. <웃음> 좋다 <웃음> 네. 그래요 네. 이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아니요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네. 감사하고 네. 되게 신기한 인연이에요 저희가요 맞아요 네. 제 친구의 친구고 또 다른 친구의 동향인이고 뭐네그습니다 네. 좁죠 네. 세상. 네 그렇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세연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